안녕하십니까? 블랙형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긴머리 여학생 경찰 행정학과의 목표를 두고 있는 우리 여학생의 머리를 잘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긴머리 투블럭 상고로 잘라 달라는 학생이 와서 오늘 상담을 통해서 네, 머리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초보명사 분들은 기본적으로 손님과 상담을 못해도 이렇게 긴 머리에서 짧은 머리 자를 때는 한 3, 40분씩은 무조건 하시는 거 좋은 거 같아요 네, 듣고 이 머리 길었던 머리를 자르는 어떤 심정을 이해하고 하시는 게 제일 맞죠 그래서 머리 자체가 이렇게 길었던 머리를 자르면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겠습니까 다 잘라 놓고 보면 대신 오늘 각오를 갖고 오신 손님이니만큼 열심히 한번 자르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르고 있는 모습은 보부 단발식으로 먼저 치고요 그래야 조금 자르기 편하니까 그렇게 치시는게 맞고요 지금 현재로서 단발 머리를 먼저 잘라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것도 좋고 자르면서 라인을 잡아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방법 중에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투블럭 상고를 원하니까 우리가 보통 길러온 어느 정도 머리를 만드는 것처럼 툭툭 잘라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라인 중에는 어쨌든 커트를 위한 거니까 어느 정도 라인을 싹 잡아 놓은 상태에서 예,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놔두고 계속 이렇게 보여주시면 손님도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정확하게 잘라 놓은 상태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라고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들어갈 수 있죠 자투블럭 상고는 보통 투블럭을 옆머리부터 쳤죠 이거를 클리퍼와 빗을 이용해서 어, 쳐주시면 되고요. 똑같습니다. 네. 약간 이때는 약간 소프트하게 잘라 주는 거니까 네, 라인을 잘 잡으시면서 부드럽게 잘라 주시는 것도 좋죠. 이반자도이쪽 라인은 안 따는 게 현재로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학생이다 보니까 라인을 많이 따고 그러면 너무 강해 보이겠죠. 네, 부드럽게 보이는 소프트 투블럭 상고로 치시면 될것 같습니다 뒷머리 라인하고 연결 잘 해주시고요 귀 위쪽 이 라인 정말 정리를 잘 해주셔야 그 부분이 깔끔하게 자라면서 나중에 그 부분이 한두 가닥씩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어차피 손님이 짊어질 일이기 때문에 아니다 싶고 조금 귀찮아도 우리가 그부분을꼭 잊지 마시고 이런 잔털 제거는 정확하게 해주시는게 좋지요. 우리 하트도 좋습니다. 요가 먹고 그래서 먼저 머리 자체는 너무 이렇게 진짜로 머리 길었을 때는 짧게 자를 때 되게 겁나잖아? 그래서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럴 때는 속 잘라서 시작을 해야지 우리가 일반 손님들도 이제, 아, 네. 이제, 이제부터라도 잘 잘라야지 이제, 이제라도 나는 이쁘게 돼야돼 이런 어떤 컨셉으로 갖고 잘라야지 머리가 이뻐지는데 이제 이런 이제 미용사분들이 만약에 떤다 어? 머리를 이런 머리를 갑자기 길었던 머리에서 짧은 머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떤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힘들지 어. 그래서 그런 거는 떨지 않고 어느 정도 얼추 떨지 않고 해줘야 우리 손님들이 이 사람을 믿고 머리를 맡기는거지.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초보 미용사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라인을 어떻게 할건지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머리를 하는 것도 괜찮다. 어떻게 자를 건지 계획을 잡아놓고 잘라야지 안그러면 큰 낭패가 될수 있는거지 뒷머리 라인도 정확하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윗머리 라인은 바로 클리퍼로 이제는 라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 자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런 라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긴 머리 같은 경우 자를 때좀 정확하게 팍팍팍 잘라 주시면 돼요 너무 천천히 자라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워낙 지극히 약간 생머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약간 펌 같은 거 해도 괜찮겠죠? 뒷머리는 상고형. 예, 상고형이기 때문에 뒷머리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머리 자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밑에부터 시작하게 되면 윗머리 맞추기가 좀 어려우니까 위의 머리를 살짝 걷어놓은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계속 이런 식으로 자르다 보면, 예,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듯이 내려올 겁니다. 네. 목에 살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밑에 라인을 너무 자르면 안 돼요. 그냥 적당하게 굵게 잘라서 뒷머리 라인이 좀 숱도 많아 보이고, 뒤통수가 조금 살아 보일 수 있게 상고형으로 쳐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은 약간 보면 이런 재배출이나 뭐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이거는 좀묶었던 자국이었던 걸로 예, 생각됩니다. 그리고 클리퍼로 정리 잘 해주시고 원체 뒷머리 라인이 뜨는 머리에다가 생머리이기 때문에 이런 라인들은 정확하게 따 주시고 밑에 끝에 쪽에 2mm로 네 살살 올려가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머리카락이 좀 위에 있으면 좀 털어 주시고 네 아주 좋습니다 간추려서 한번 더 설명을 해 드리자면 전체 길이를 적당히 다 잘라 놓고 나서 투블럭 상고든 쇼트든 단발이든 잘르시는게 조금 수월하죠. 이 정도는 뭐다 아실 수 있죠. 그 빛과 클리퍼와 가위는 필수이기 때문에 네, 열심히 연습을 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연습 많이 하세요. 저는 정말 열심히 연습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가 19, 20막 이럴 때 미용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미용실에 취업을 해가지고 했지만, 아, 그때는 한 9만원 받고 이랬나봐요. 9만원, 10만원, 이렇게 받은 것 같아. 자, 일단 앞머리 같은 경우는, 네, 앞머리는 위에서 이제 이렇게 잘라주는데, 위쪽부터 층을 잡아가면서 잘라주는데, 이거를 굳이 수술 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파마를 저는 약간 볼륨을 줘가지고, 예 볼륨펌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끝쪽을 일자로 치셔도 무관합니다. 대신 위에를 들고 자이 각도로는 앞으로 45도 정도를 들고 일자로 치셔도 무관합니다. 예 그리고 계속 내려오면서 올라가면서 체크를 하시면서 하시면 위에 층이 이렇게 층이 보이지 않고 가위 끈, 가위로 잘랐던 어떤 끊김이 안 보입니다. 네, 그거는 정말 예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지금 우리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투블럭 상고머리 잘 어울리네요. 음, 깔끔하게 예 그렇게 좀 잘라주시고 머리 마음에 들어? 일단 네. 깔끔하지? 네. 그리고 더 잘르기에는 저거고 나중에 이제 펌이나 이런 거할 때는 네. 요 길이가 있어줘야 되니까. 한번 보고, 한번 보고 나서 우리 저기 또 저기 뭐야, 한번 해보자 네네 아, 나왜 가위, 왜 <웃음> 가위 왜 돌리냐고? 가위 왜 돌리냐고? 이거는 기술적인 거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게 돌려 네. 음. 일단은 깔끔하게 잡고 되게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 저 오늘 투블럭 상고 이렇게 투블럭 상고로 잘 쳤네요. 네, 깔끔합니다. 오늘 수고했다 네. 어? 안 수고했어? 아니요. 네. 어 알았다. 안녕. 네. 파마 같은 경우는 네 시간상 파마 약 바르는 걸로 끝내고 바로 파마 했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르마 볼륨 폼을 좀 약간 해봤는데 아주 잘 어울리고 정말 이쁘고 경찰관 꼭된것 같습니다. 합격 꼭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우리 저기 경찰 행정과에지원한 우리 학생한테 네, 아주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성분들은 보통 이렇게 머리 너무 바싹 치시거나 그러면 좀 약간 곤란할 것 같고 한요 정도 한 18mm 정도, 17mm 정도 된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초보 명사탱.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안녕.